<목소리> 그 이야기 조금 으로갔니다 네, 반야의 묘용이 진실로 속이지 않더라. 거짓말 안 하더라. 거짓말 이 세상에 공부해서 반야 어떤 차원에 도착했을 때 거짓이란 없더라 앞에 보둔다 묻자 화두는 가져서 삼재에 미치도록 그 만법기를 일기하 그러니까 고봉원묘 선사가 3년 동안 공부해서 안되면 자살해서 죽겠다고 하는 맹서를 세우고 3년 동안에 일을 마친다 만약 3년 만 3년에서 안되면 내가 자살해서 죽어버린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자를 하면서 화두가 안 되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낮이건 밤이건 자리에 오르지를 않고 경행 보행정진을 했고 자복위에 앉으면은 안 주무시고 낮이건 밤이건 그 걸어다니니까 고단하니까 자복에만 가면은 조우름이 오니까 이 조우름 쫓기 위해 가지고 잠에 안 떨어지려고 3년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3년 동안. 무자로 하면서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키를 일을 안 물고 해도 안 됐다. 무자에는 무자에는 안 됐는데 그 인연이 옆으로 딱 3년 동안 그렇게 죽을 길을 쓴그 노력으로 만법길일 일기화가 와가지고 탁 걸쳐가지고 마지막에 일이 해결이 됐다. 무자화도는 3년 동안 하는 동안 2시 죽반 아침 죽 낮에 밥두 때에 공양할 때를 빼놓고 앉지를 안했다 이거죠. 일찍이 포단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속에 자복 위에 앉은 시간은 아침 대중 공양할 때하고 낮에 대중 공양할 때만 자복에 앉았다요. 그 외에는 계속 서서 걸어 다녔다요. 고단할 때에도 또한 의곡지않으면 아무리 고단해도 자보게 앉아보지를 안했다 자리에 앉지를 안했으며 비록 곧 낮과 밤에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 가나 항상 혼침과 산란 두 가지 마구니와 더불어 섞여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혼침 산란 속에 산란 아니면 잠 잠 아니면 그 산란, 그 속에 언제나 얽혀서 제조를 지어다하나, 기량은 제조라 그러죠. 솜씨, 제조 제주. 여기에서의 제조는 이 잠을 쫓고 산란, 망상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노력이다. 그렇죠? 여기의 제조는 잠에 안 떨어지고 망상에 안 떨어지는 혼침과 산란 그두 마구니를 쫓아버리려고 하는 제조를 지어당했다 노력을 다했다 그래도 그 혼침과 살란두 마구니를 처물려 쳐버리지 못했다 다병처물리치다 완전히 배척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 무자 위에는 여기에서의 놈자자 이 위에서의 놈자자는 이자자와 같은 뜻이죠 이 무자우에서는무자화도에서는 마침내, 일찍이, 일향간, 밥한 숟가락 씹어먹는 사이도, 이 말이죠. 일향간, 밥한 숟가락 씹어먹는, 호, 하루 두 분씩, 죽을 먹고 밥을 먹는 곳을 만나서, 가음아라, 알아? 가음아라, 알아. 살 피다, 살 펴서 바로 변을 향해서 수저를 더듬어 잡음에도 독 가운데 달아나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니, 항아리 속에 잡아놓은 자라가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아서 이 속에 화두, 속에 화두가 내 속에 있는데, 이 화두가 밥 먹을 때, 숟가락 잡고 밥그릇을 들고 밥을 씹어 먹어도 이 화두 떨어질 걱정이 없었다. 무자화두에는밥 먹을 사이 밥하는 숟가락 먹는 사이도 화두가 안 돼가지고 달아나고 이놈은 아무 진약한 노력을 해도 자꾸 달아났는데 일기화천은 그렇지 않고 밥 먹는 사이도 내 속에 있는 의심이 끊어질까 봐 의심이 끊어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독 가운데에 달아나는 자라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니 이것은 이, 이미 경험한 방법이다. 내가 경험했다. 고봉신님이. 이거는 내가 지금 경험한 방법이다. 이론이나 남의 말이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한 방법이다. 결정코 서로 속이지 아니하미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그릇되게 하거나 속이지 않는다 만일 한꾸라도 여러 사람을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은 내가 대신 길이 바르 이경지옥에 떨어짐을 부르리라 내가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은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져서 혓바닥을 빼가지고 보섭으로 가는 그런 고통을 내가 받을 것이다. 굉장히 자신 있는 소리죠. 이런 어른들이. 자신 있는 소리입니다. 해봐라 된다. 방법을 너희들이 못해서 그렇지 내가 시키는 이 방법대로 하면 된다. 안 되면 내 대신 거짓말한 죄로 지옥 가마. 얼마나 자신 있는 소리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스님이 비어먹을 놈의 새끼, 박인치 같은 놈의 새끼, 메갈이 없는 놈의 새끼. 일주일은 비어먹을려고 일주일이냐? 세 시간만 몰아쳐봐, 세 시간만. 세 시간만 몰아치면 된다고 나를 크게 꾸지러불하고 나는 그...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우리 시님이 나를 그렇게 안타깝게 빌어먹으려면 새끼야 세 시간만 몰아쳐 세 시간만 일주일은 무슨 놈을 빌어먹으려면 일주일이냐고 그렇게 몰아쳐 주셨는데도 파김치인 내가 못했어요 <웃음> 예, 그렇게 그 어떤 차원에 도착한 어른들은 그렇게 자신이 있으어다 3시간 몰아쳐서 안되면은 네 대신 내가 지옥간다고 우리 스님도 그런 소리 하시고 네가세시간딱 몰아쳐 한 생각으로 몰아쳐봐가지고 안되면은 내 목을 끊으라고까지 우리 스님이 막 호통을 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은 내가 대신 지옥가겠다 이거는 뭐 어른들의 자신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을 바로 이렇게 딱 잡지를 못했고 주처 떠는 결국은 내그 결심 이게 약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현전에 지금 지금 반야를 배우는 보살, 여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지금 공부를 지으시는 대중 이 말이죠. 지금 현전에 공부 짓는 대중이 반드시 이 일단 대사를 밝히고자 해서 밝히려고 해서 산이 높고 물이 넓은 걸 뿌리지 아니하고 부질부질이어더를떡지 않은 부지런히 왔다 그러죠 부질부질이 와서 서봉을 보면 나를 만났다 나한테 왔다 나한테 온 거는 딴것 아니고 어떻든 이 일단 대사 인연을 밝히고 싶어서 산 높은 거그 거리 먼거그 중간에 고생한 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왔다 뿐만 아니라 겸해서 각각 손가락을 태우고 향을 태워서 개를 세우고 원을 세우며 이를 악물고 어금니를 갈아서 철석 같은 뜻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와 같은 조략과 이와 같은 지견이있을지인 간절히 모름지기 자기의 초심을 저버리지 말라. 여기서는 어느 그래. 스님도 그래. 대해 스님도 늘그 사대부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호떻게 꾸지럼하면서도 그 사람이 퇴타심을 내고 후퇴심을 내버리니까 살못이 꼬아 가지고그 달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허서는허허꾸지럼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 살살 허허허허허허 여러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결심, 이런 소원, 이런 노력, 이런 애썸 그걸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와 같은 이미 그런 뜻이, 그런 용맹심이, 그런 그 결심이 서를진된한번 돌이켜서 당신이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려고 생각낸 그때의 마음을 흔들지 말아라 저바르지 말아라, 배신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너를 버려서 출가하게 한 마음 세속의 다른 부모 같으면 어떻든지 붙들어 놓고 세속 살림살이 해서 그저 장가나 가고 결혼이나 해서 가업에 대나 있고 아들, 딸이나 놓고 꿍꿍 살림살이 하는 그걸 시키려고 할 건데 그래도 너의 부모는 네가 출가하는 그걸 용서를 하시고 허락을 하시고 출가하게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고마운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또 새로이 승당을 지어서 스님네 어떻든 공부해 가지고 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제도해 주세서 하는 그 신심 단월들의 신심을 저버리지 말아라. 또 국왕과 대신들, 모든 밖에 사회 사람들이 오, 외호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을 저바르지 말아라. 여기에서는 불교의 사은, 네 가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은혜를 저바르지 말아라. 사장의 은혜가 빠졌는데 사장의 은혜는 고봉스님이 직접 표현하면서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소리가 개면 적으니까 여기에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부모의 마음, 또 단월의 마음, 구왕 대신의 마음, 이걸 저버리지 말아라 하는 속에 네 가지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중에 노라면 옛날 노인들이 늘 그랬죠. 양가덕지 한다 그랬죠. 양가덕지에 세속에서 부모를 모시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불효가 되고 중이 대해가지고 도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부처님의 도량에 와가지고 부처님을 속이고 부처님의 신세만 졌으니까 불가의 죄를 지고해서 중노릇을 잘 못하면 양가덕죄 한다 그러죠 양가덕죄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 파리로 해방 직후. 정화불사 직전에 해인사 국일암에 계셨던 광우스님이라고 비구니스님이 계셨어요. 그 무렵에 나이가 한 50채 못 되셨는데 이 스님은 나만 보면 은늘 하시는 말씀에 일자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고 그러셨는데 일자출가의 구족을 생함지옥시키지는 않는지 두려워요 하면서 언제나 어떻게 나만 보면은, 스님,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고 하는데, 일자 출가해서 구족을 생함 지옥하는 그런 일이나 안 하는지 두려워요, 두려워요. 정화불사 때에 그 돌아가셨답니다. 서울 쪽에서 돌아가셨는지, 병 없이 뭐잘 주무시고 일어나시가지고 세수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딱 넘어주셨는데 그대로 가셨더라고 그래요 네, 그런 스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떻든 여기에 네 가지 은혜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직하에는 당장 그렇지요 고대 직하 고대 당장 대신을 신심을 갖추어간다 어쨌든 공부는 신심이 주춧돌이 되어야 되니까요 믿는 마음 신심을 갖추어가며 고대 변이하지 없는 변동을 지키지 말아라 변동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다가 여기 몇 시간 가든지 며칠이 가든지 허지부지해지고 변해버리고 하니까 변해서는 안 된다 변이 없이 가며 고대 벽이 만인 거 하며 그 모든 인연 발붙일 수 없게 가라 이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망상을 일으키지도 말고 몸으로 반연을 만들지도 말고 절벽처럼 아주 위험하고 손발 대일 수 없이 가라. 고대 벽이 만인 거 하며 고대 본조차서 본차본보기를 본조차서, 의지에서 고대 본조차서 고양이를 그려가서 그려오고 그려가며 고양이를 그리고 그려서 고양이를 그리고 그려서 그려가지고 뿔을 맺고 고양이 귀를 맺고 문체를 마무리하는 곳과 고양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양이 제일 마지막에 귀요렇게딱 그려놓고 고양이 몸뚱어리 얼룩덜룩한 문체 요렇게 딱 만드는 자리, 심심노가 끊어진 곳, 사람과 법을 함께 잊은 곳에 이르르면은, 이르르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다는 자체도 잊어버리고 단가는 것. 지금, 그, 칠보사에 계시는 석준 오신님, 석준노 스님의 은법사 스님이 남전 스님이라고 해서 해인사 스님이신데, 세속학기에서 진사님이라 그랬죠. 남전 스님. 글씨를 자주 쓰셨다고 그래요. 남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글씨를 쓰셨는데, 하루 오후 시간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시다가 해가 저무는 줄을 모르고, 방이 어두워지는 줄을 모르고 글씨를 쓰셨다고 그래요. 밤 9시가 넘었는데 방문은 앞뒤로 다 열어놓고 대중스님 네가 어디 가신다는 말씀도 안 계셨는데 저녁 고향들어도 안 드시고 방문을 열어놓으신 걸 보면 멀리 가신 분은 아니고 들으면시 가까이 계시는 분 같은데 방문도 단속도 안 하시고 해서 대중 스님이 찾아 나선다고 찾아 나서 먼저 방부터 가보자고 해서 초롱불을 들고 오니깐 방에서 그 어두운 자리에서 부스를 고대해서 글씨를 쓰고 계시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낮 시간에 쓰신 글씨보다는 밤에 어두운 속에서 쓰신 글씨를 더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곁에서 어느 스님이 등을 좀 남전시님하고 소리를 치니까 어? 하더니 아이고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니까 어두운 거 해지는 걸 몰랐다. 이 부스를 가지고 조이를 바꾸시면서 붓에 자꾸 먹을 바꾸면서 먹을 갈면서 하되 결국 산매에 들어 계셨다는 이야기. 해지는 줄 모르고 어두운 줄모르다 곁에 스님들이 뚜비리면서막남자들 소리 지르니까 어? 하고 대답하시면서 첫 말씀을 아이고 어두워. 와 이렇게 어두워. 왜 이래? 하시더라고. 그러듯이 이 고양이를 그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자꾸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다가 심식이 다 떨어져 버리고 사람과 복. 나 고양이를 그리는 나 그리고 있는 고양이 능소 모두 떨어지는 곳에 이르면 붓끝무리에 문듯 막연히 문득 이낙 산 고양이가 돌출하리라 뛰어나오리라 와! 원래 진 돼지가 이 이낙 선물자 그렇게 되고 나면 은 마주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쾌활하고 시원하고 기쁘고 예 요거는 와! 하는 거는 그저 아이들을 숨바꼭질 하다가 하나 숨는다고 뺑뺑 돌아가고 하나 찾는다고 뺑뺑 돌아가다가 두 사람은 와! 하는 그것뿐이니까 딴 뜻은 없습니다. 요거는 와! 하는 그 소리뿐이고 그 순간 깨치는 순간을 표현하는 소리지 딴 뜻은 없습니다. 예. 와! 해버리고 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은 원래 진대지가 이이나 선불장이고 진대지가 이이나 자기뿐이니이 속에 이르러서는 이 차원, 이 시간, 이 공간, 이 차원에 와서는 무슨 너무 방거사. 뭐, 이야기는 진대지가 선불장이라고 하고 했으니까 방거사 이야기를 끌고 오지만은 여기 와서는 무슨 너무 방거사가 필요하냐. 무슨 너무 석가가 필요하고, 무슨 너무 선지식이 필요하고, 무슨 너무 공부인, 뭐, 그게 필요하느냐. 무슨 방거사를 쓰라리요 바로 넉넉히, 예, 바로 넉넉히, 삼승 성문연각 보살을 삼승이라그러지요 십지보살, 십지보살이라고 하면은, 55위 점차를 다 수행해서, 그 가진 시간, 가진 고생해서, 바로 부처님 자리에 오르게 된 그런 분이라도 담이 상하고 혼이 놀라며 여서는 혼비 백상할 것이다. 이거죠. 벽안눈 푸른 이요거는 달마스님 이야기고 황두 머리가, 머리가 노랗다 요거는부처님이죠요 달마스님 부처님이라도 몸을 용납할 땅이 없을 것이다. 완전히 일이 끝난 차원을 이야기하죠.